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릴 플로리시인이 바로 핀볼이라는 플로리시인데요 원 환자의 플로리시를 보고 싶다 하시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자 그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, 검지가 위에 오고요 생기순가락이 밑에 오고 틀렸어 네, 그립 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지가 검지 옆으로 다음에 엄지가 여기에 와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플로리시할땐이렇게 오는게 좀편하더라고요세키큐 손가락 옆에 이렇게 편하신 대로 어쨌든 해주세요 잡고 앞으로 먼저 한번 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떼는게 더 편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떼시고 이렇게 떼주시면은 이렇게 알파벳 Z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어, 한가지 팁이 있는데요 제가 하는 영상을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뗐잖아요. 근데 이거를 저기 엄지 요, 요 관절이라고 할까요? 요 부분이죠. 요 부분이 카드를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좋아요.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뗄때 이렇게 엄지 살로 이렇게 해서 떼려고 하지 마시고요. 가급적이면 좀 깊게 카드를 이렇게 지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원한 자가 그 영상에서 얘기했던 팁인데. 카드를 쭉 빼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핀볼이라는 플러시에서 중요한 건카단장을 왼손에 엄지를 튕기고 검지로 이렇게 딱 내려오는 이게 이제 그 핀볼의 하이라이트인데 또 하나의 팁이 있어요 왼손에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조금 이게 모아져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으면은 카드가 내려오면서 중지 한번 튕기고 왼손에 엄지 한번 튕기고 그 다음에 왼손의 검지에 딱 맞으면서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.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카드가 안 내려갈 거예요. 자,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오른손이 너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왔기 때문이에요. 살짝만 옆으로 틀어주시면 각도를 주잖아요.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.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스케어를 하는 방법인데요. 자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시저스컷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해주셔야 됩니다. 자 엄지가 새끼 손가락 밑에 오고요. 이 상태 딜러스 그립에서 밑에 오고 발을 떼고 이렇게 검지를 축으로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쫙 펼쳐 주신 다음에 중지와 약지가 살짝 이 카드를 들어주면서 밑으로 내려가고요 다시 이렇게 밑으로 넣는 그런 컷인데요 이 상태에서 한 장이 일단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대로 자이한 장은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잡아줘도 돼요 네, 굳이 검지에 닿을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시저스컷을 해주시고요자 지금 이 상태로 왔죠? 닫기 전이에요 여기서 오른손에 있는 패킷과 왼손에 엄지와 오른손의 중지에 있는 이 패킷을 학원에 놔주시고 이거를 덮어주시면 핀볼이라는 플러리쉬는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어,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이 플러리쉬 자체가 그렇게 감을 잡기가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연습하면서 굉장히 많은 욕을 쏟아냈던 게 기억이 나네요. 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게 연습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